바지를 고칠 건데요. 이게 맞춤 바지래요. 맞춤 양복인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입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밑이 힙선에그 돌아가는 선하고 밑이 사거리 선하고 거기에 지금 시접이 너무 많던지 어쩌든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뜯어봤더니 고마 그 대가 굉장히 밑에 사거리가 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가 엉덩이 곡선이 엉덩이는 곡선이 생명인데 바지는 곡선이 생명인데요 엉덩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쁘지 않잖아요 이 재단하는 방법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박혀있는 선이 이선이거든요 지금 박혀있는 선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제가 뜯어봤더니 허리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 곡선을 이분이 좀 상당히 오리공딩인 것 같아요. 봤더니 옷을 입어봤더니 오리공딩인데 공딩이 전혀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차를 반대로 대고 재단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기 밑이 너무 길어요. 덩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긴 게, 한 개가 있는데, 보니까, 한, 180 정도, 80kg? 85kg?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흐리는 36인데.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지금, 보니까. 입선이. 그래서 여기를 좀 파주면서, 이렇게 파주고요. 여기 밑이 너무 깁니다. 보통 4인치 반, 5인치 반, 6인치까지만 가야 되는데, 너무 커요. 배도, 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배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체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땡기면서, 요 허벅지가 지금 당겨가면서 옷이 지 요상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한이 정도 쳐내겠습니다. 지금 한인치가 원래는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6인치로 잡고요. 이 정도 쳐내버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잘라져 나가고요. 시접은 2 c m 만 어차피 시접이 없으니까, 1cm만 하고 팁을 쳐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맞더라고요. 제가 해보면은, 이런 바지들은. 지금 너무 길쭉하고, 이게 너무 길잖아요. 길어도 어느 정도 한 개가 길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티판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왔을때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지금 여기는 여기는 별로 크지 않은데 여기를 너무 빼줘가지고 빼줄때 너무 빼줬어요 지금 이게 맞춤이라는데 뭐. 가봉을 했다는데 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은 그대로 가고 비장은좀 눌렸어요. 눌렸는데, 이제 허벅지를 좀쳐해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박힐 거고요. 원래, 원래 박혀있던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 이렇게, 이렇게 박혀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쳐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한 반인치 정도 지금 여기 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2인치고. 그러면 이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남는 양이 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옷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맞춤 양복들은 수정하는데, 이건 앞판도 와도 남잖아요. 뒤판에 남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남는 겁니다. 그 앞판은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판도 이제 봐보겠습니다만. 이, 정도냐, 이 정도 잖아요이 정도 조금 차 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옷이 울고 안 울고 그래요. 이 앞판을 보면 은 주름이 하나 있는 바지인데도 별 여유가 없습니다, 이걸 크지는 않아요, 내가 봐을거 앞판은 재단이 제대로 됐는데 뒷판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뒷판 때문에. 여기를 보면 이 뒷판 때문에 그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양이 뒷판이니 그래서 재단만 해서 이제 재단했으니까 그대로 박으면 은다 맞습니다. 안 맞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은 제가 해보면 대체적으로 다 90%, 99% 다 맞습니다. 제대로 딱 떨어져요. 상의는 상의할 때터 설명드리고요. 직선으로꼭 아래 재봉선하고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철봉사하고 딱 맞아야 되는 거 그래서 주름을 해도 앞에 딱 베려주고요 그냥 조금 늘렸더니 이게 눌러놨네요 손을 안으로 넣고 주머니를 제고 아이롱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치를 쌓인 양을 쭉 빼냅니다, 이렇 이 사거리 쪽에 남은 양을 쭉 깨줘야 되는데 그래곡 복선이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나옵니다. 여기는 일직선으로 쭉 떨어져야 되고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아야 되고 사거리에서 이래 잡고 안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요. 쭉 빼줘야 돼요. 쭉 빼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거리에서 아까 많이 쳐냈잖아요. 한 1인치 정도 쳐냈는데도 아까랑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선이 없어지고 곡선이 제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입었을 때 이런 경향이 안 생기는 데요 입었을 때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남고 지금. 그래서 그걸 쳐내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주름을 잡고요. 여기 주워둬야죠. 나머지는 다도 깨지면 돼요. I got, it, I got 자기를 이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잘 다려졌나, 안 다려졌나. 이렇게 놓으면 딱 이렇게 놓여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곡선이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제대로 안, 입었을 때안 이뻐요. 애기가체이고 이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런 경향이.